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파마시술 내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미용실을 이용하시면서 미용사분들이 파마후에 내일 머리 감으시면 안 돼요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감지 말라고는 하는데 왜 감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셨나요? 제가 오늘은 파마후 머리 감기에 대한 궁금증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마는 일반펌, 열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펌은 파마약을 모발에 직접 도포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파마 롯드로 말고 방치하는 과정에서 컬이 만들어지면서 중화제로 컬을 굳히는 작업입니다 열펌은 파마를 만들 부분에 파마약을 먼저 바릅니다 단단했던 모발을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헹구고 나와서 열펌 전용 롯들을 감아서 열이 식는 과정에서 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중화제로 굳히는 작업을 하죠. 남자, 여자 상관없이 파마의 종류는 일반펌, 열펌 두 가지로 나뉘죠. 파마의 종류는 다르지만 두 파마의 종류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 발생이 되죠. 그것은 똑같이 중화제입니다 미용사분들이 예로부터 파마가 만들어지는 시간 48시간에 대해서 기초이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화제가 모발과 결합되는 시간이 48시간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정도는 머리를 감지 말라라는 기초적인 이론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파마를 하고 난 뒤에 미용사분들이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약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모발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샴푸를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경우는 없답니다. 중화제 성분은 과산화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발에 잔류가 되어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미용실에서 중화를 하고 끝난 상태는 결과물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날 샴푸를 했다고 해서 풀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날 샴푸를 했는데 파마가 풀리신 분들은 그냥 파마가 안 나온 거예요. 다시 미용실 가셔서 재시술 요청하시면 됩니다. 파마를 하고 나면 모발에 잔류되어 있는 알칼리 성분으로 인해서 모발이 많이 거칠어지고 건조함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산성 샴푸를 꼭 필수로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 대부분 산성 샴푸를 찾아서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샴푸를 쓰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산성 샴푸가 있으신 분들은 파마하시고 나서 바로 샴푸해도 상관이 없으시고 일반 샴푸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샴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물로 두피 위주로 깨끗하게 헹궈 주시고 파마를 한 부분, 린스나 트리트먼트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파마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산성 샴푸를 꼭 구매하셔서 모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간 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해 주셔서 약품으로 인해 지친 모발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 주셔야지만 오랫도록 예쁜 파마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올바른 샴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른쪽 상단 위에 띄워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마를 하고 난뒤 미용사분들이 왜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